아니면 생에 애한번 그냥 천만 원을 달성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월천만 원입니다 라고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긴 해요 음. 독서 글쓰기를 한다고 저는 돈을 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독서랑 글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심폐지구력 강화 훈련과 어, 네. 하체 훈련 이런 음, 건거 같아요 음, 음, 네. 필수적이에요 음. 안녕하세요. 소셜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뵙고 싶었던 <웃음> 포리올님을 모셨는데요. 작년 5월 이후로 거의 1년 만에 만나는데 <웃음> 진짜 뵙고 싶었어요.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나부님 채널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돈 버는 방법과 관련된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포리얼 이라고 합니다 1년 전에 이제 아나부님을 뵙고 네, 또 네, 네. 제 채널에서 아나부님을 인터뷰하던 네, 맞아요, 시점에는 음. 아 정말 많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채널에 방문해 주시고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자 분들의 성향을 제가 좀 알고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 네. 누군가의 이제 월 수익이 네. 사실은 꼭뭐 동기부여도 될수 있지만 음.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 데에는 분명히 작은 요소는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래도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네네. 조금 당부를 해주시거나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사실 점점 더그 수익 인증이나 막 수익을 음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월 천만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식상함도 느끼고, 네. 뭐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좀 피로도를 느끼시는 음, 것 같아요. 음, 그런 음, 키워드에 음.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그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어, 월 천만원으로 안 먹혀? 그러니까 뭐, 월에 1억. <웃음> 아니면 뭐, 연에 20억, 30억. 뭐 이렇게 네, 네, 네. 이제 점점 더 자극적으로 가는 음, 형태를 띠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금액, 보다 중요한 거는 그니까 러잘 생각을 해보시면 음. 음 유리한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니까 러뭐월 매출 5천을 만들었습니다 매출이 5천 이지만 순이익이 얼마일지 모르는 거고 음, 사실 음, 앞으로 음, 팔고 뒤에서 그렇죠. 까먹고 있는 경우도 음, 많거든요 사업을 하다보면 아니면 생애에 한번 그냥 천만원을 달성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월천만원입니다 라고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긴 해요 음, 그리고 어 그런 수익 구조나 이런걸 봤을 때 저는 뭐 그런거를 다 이제 욕하거나 뭐 비방하거나 이런거 보다는 음. 무엇이든 배울거는 다 있거든요 그 정도를 네, 일단은 네. 뭐 달성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네, 네, 네. 뭔가 하나라도 노하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노하우를 음. 내가 충분히 배, 배우면 되는거고 네네. 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거는 이제 비교죠 비교, 그리고 비교. 조급함을 갖는거 맞아요 그게 제일 네, 문제인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은 어 24살에 월 천만원을 뭐 달성했습니다 이런 영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음. 일단 스물네 살에 많이 꽂혀 있고요 사람들이 야 나는 지금 서른인데 네. 나보다 훨씬 어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네, 됐단 맞아요. 말이야? 네.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조급해지는 거죠. 조급함이 네. 자꾸 오니까 오히려 더좀 악수를 두게 되고 네, 아니면 막 조급하니까 뭔가를 좀 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오히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사기의 위험성이 음.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막 너무 급하게 벌려고 하면 사기에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어, 사실, 나, 는서른에 이런 세상을 알았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나도 꾸준히 하면, 1, 2년 내에도 분명히 성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누군가는 제가 서른 둘에 성과를 냈을 때, 또 마흔 넘으신 분이 그걸 보면서, 어, 뭐야. 저렇게 빠르게 이럴 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네. 항상 남하고 비교하면서 뭔가 조급함을 갖는 거를 조금 내려놔야 된다. 네. 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맞아요. 저도 영상에서 네. 조급함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조급해지면은 진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무리수를 두게 되는. 네. 네. 저도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 조급함에 음... 항상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해본 부업이 웬만하면 없거든요. 저도 <웃음> 그 당시에 막 한창 유행했던 거는 <웃음> 다 해봤던 것 같은데 요즘 채널에서 예전에 소개하셨던 거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도 계속 <웃음> 네. 보여주시는데 음. 지금도 유익하고 유용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이런 것도 다 했었다라는 걸좀 다시 보여드리고 <웃음> 네. 싶어서 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도 저렇게 또 이것저것 시도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해왔구나를 <웃음> 맞아요.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뭉클하고 그래서 그래도 좀 궁금한 거는 그래도 포리얼 님이 그냥 처음부터가 아니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네. 그래도 수익의 변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커리어님의 음... 음, 모습을 꿈꾸면서 네. 멘토로 음... 이렇게 롤모델로 이렇게 좀 삼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 주시면 더 건강하게 전달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사실 어 제가 사업체를 법인으로 바꿨거든요. 아, 어 그래서 법인에 이제 거의 이익금을 제가 쌓아놓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법인에서 월급 받는 형태로 100% 제 지분이지만 음. <웃음> 그래서 월급을 300만 원측정해서 그냥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아가고 네. 아, 있고요. 음. 올해의 법인의 연 이제 연말쯤에 순이익이 나와봐야 알겠죠. 순이익이 음. 근데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4억 정도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상반기만 네. 2억 정도의 네. 순이익이 나왔군요. 네. 음. 네. 그러면 그 순익 중에서 대표이사 대가또 가져가는 음, 그러니까 제 월급 3 0 0만 원씩 받은 거 빼고 이제 그냥 법인에다 지금 유보를 해놓은 게그 정도죠. 그럼 그게 원래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충 계산을 하면 6개월로 치면 월에 3천 정도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번걸로 치면 <웃음> 엄청 많시네요 <웃음> 네. 진짜. 포리올림이 앞으로도 네. 또 포리올림 아, 정말 그렇거든요. 이제 포리올림을 롤 모델로 삼는 이상수 대표 네.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렇게 계속 좀 좋은 모습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네. 저 인터뷰 영상이 가장 첫 번째로 포리올림을 보신 거거든요. 네, 영광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영상으로 나가서 저에게도 너무 의미 있는 우리 포리올림입니다. <웃음> 그리고 어, 이제 포리올림만의 자기 개발을 네. 했었던 방법을 좀 알고 어, 네. 싶은데 네. 대부분 이제 독서로 자기 개발을 하잖아요. 어, 독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음, 음. 음. 글쓰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글쓰기, 생각하는데. 네, 네, 네. 독서글 쓰기를 한다고 저는 돈을 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음 그니까 지금 보면은 저한테도 이렇게 인스타그램 DM도 그렇고 많이 왔어요. 음. 독서하고 지금 글 쓰기 하고 막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저는 돈을 못 벌거든요. 막 이렇게 오거든요 음,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돈 버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만들고 온라인 비즈니스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걸 마라톤 완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마라톤 완주. 근데 뭐 42.19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하프 마라톤이라고 해 봅시다. 하프 마라톤 대회는 일반인들도 많이 나가니까 음. 2 0 k g 의 어, 거리를 완주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독서랑 글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심폐지구력 강화 훈련과 어, 네, 하체 네. 훈련 이런 음, 건것 같아요 음, 네. 필수적이에요 음. 2 0 k m 를 뛰려면 하체 근력이 없으면 못뛸 거고요 네, 심폐지구력이 네. 없으면 2 0 k m 절대 못 뛰어요 네, 죽었다 네. 깨어나도 근데 심폐지구력 훈련과 하체 훈련만 한다고 2 0 k m 를뛸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네 그렇죠. 우리 동네라도 나가서 음. 평상시에라도 1km라도 먼저 뛰어보고 3km라 오래 달리기라도 해보고 그러면서 끈기도 익혀야 될 거고요 음. 뭐 뛰는 방법에 대해서 좀덜 힘들게 뛰는 방법도 익혀야 될 거고 호흡법도 익혀야 될 음. 거고 조금이라도 발을 잘 딛는 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익혀야 될게더 많아요 음. 돈을 음. 벌려면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네. 거예요 내가 심폐지구력 훈련과 하체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익힌 기초 체력을 써먹는 실전과 비슷한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온라인 비즈니스를 내가 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책 읽는 거 좋고 글쓰기 좋은데 그걸 바탕으로 작게라도 뭔가 돈을 벌수 있는 있을만한 거를 계속 시도를 해봐야 돼요 음, 음, 그거를 음. 안하면 그냥 체력 훈련만 진짜 계속 맞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좋죠 이거 오래 음, 해가지고 음, 체력이 탄탄하게 있으면 나중에 뭔가를 해도 좀더 남들보다는 잘 음, 하겠죠 음, 음.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해요 대신에 이것만 한다고 돈이 되진 않는다 음, 음. 어, 그런 맞아. 형태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책을 읽고 하면은 저는 책을 읽고 글을 쓴 다음에 그러고땡 이게 아니라 책을 읽어서 뭔가 내용을 내가 얻었으면 그걸 실행을 했어요 무조건 네, 네, 네. 음, 따라해 보는 거죠 일단 네, 네. 그러니까 그때도 뭐 어, 해외에서 뭐 이런 걸로 돈 버는 게 있다 뭐 이베이에다가 우리나라 상품을 올려갖고돈 버는 게 네, 있다 네, 이 네, 책을 네, 배우면 네. 일단 이베이 아이디 만들고 진짜 해요 그냥 네네 네, 맞아요 올려보고 새콤달콤 뭐, 같은 거 등록해 보고 다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안 팔려요 음, 그러면 음. 왜안 팔렸을까 생각해 보고 어, 이게 뭐 지금은 끝물인가 보다 뭐시행가 음, 지났나 보다 음, 음, 생각도 해보고 음, 음. 잘 팔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나 뭐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음. 뭐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시장도 있었구나 확인 그런 음. 것들이 계속 되면서 내가 뛰는 방법도 지금 배우는 거고 호흡법도 익히는 거고 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또 사업을 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감이 생기는 거죠 그때 네.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음.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할때 제가 사실 거기서 답변을 할수 있는 게 진짜 이거는 그냥 음. 감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 강연 아니에요? 네 강연. 맞죠? 그때. 그거 들었어요? 그7문 어. 마지막 시간에 왜냐면 그때. 들어보면 아 이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히겠는데 이거는 음.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안할것 같아 근데 음.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음. 반응을 안할것 같아 했는데 사실 잘 먹히는 것도 있죠 것도 근데 웬만하면 은 맞아요 어, 요거는잘 먹히겠다 음. 요거는어 되겠는데 이거는 좀 힘들겠다 하는 음.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감의 영역인 것 같고 그 감을 키우려면 결국에는 책 읽고 글쓰기만 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계속 뭔가 실행을 하면서 내가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어 겪어보는 게제 자기 개발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네, 뭔가를 네. 어 읽어서 인풋을 했으면 무조건 딱게라도 아웃풋을 뭔가를 내보려고 했어요. 네, 네. 어,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책 읽기와 글쓰기가 음. 꾸준히 지속이 되면서 할수 음. 있는 거는? 어 저는 음. 어떤 내가 딱 주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음. 소셜미디어를 키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블로그여도 상관없고 네, 인스타그램이여도 네, 네, 상관없고 네, 네. 뭐 틱톡이도 상관없어요 저가 만약에 지금 다시 3년 전에 빈털터리다 그러면 저는 쇼폰만 팔것 같아요 쇼폰만? 음. 음. 그래서 그냥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에다 다 세, 개, 세 곳에다 다 올리면서 음. 음. 어 계속 그냥 쇼폼 컨텐츠를 만들지 않을까 음, 제가 만약에 지금 음. 다시 빵원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그걸 하려면 기획은 있어야겠네요 무턱대고 시작할 그쵸? 수는 없는 거니까 어, 전략 어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네, 네. 주제도 많이 바뀌었고 <웃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제를 먼저 잡고 들어가면 좀 집중해서 갈수 있고 타겟도 더 그렇게 정확하게 모일 거고 전략을 짜고 그거에 음. 맞는 전술을 펼쳐나가야겠네요 네. 네. 익숙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저, 저도 이런 오류를 많이 저질렀는데, 음, 음. 익숙한 거와 아는 것과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음. 적용하는 거. 음, 음. 너무 다른 거라서. 네, 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안 해요. 네, 음. 맞아요. 그게 수능에서 음. 점수를 잘못 받는 이유이기도 해요, 학생들이. 음, 음, 음. 왜냐하면뭐 인수분해. 익숙하거든요. 네. 많이 받고 계속 설명받았고 음. 그러니까 내가 인수분해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근데 문제를 풀면 인수분해 관련 파트에서 문제를 틀려요. 네. 그럼 인수분해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봐야 음. 되고 인수분해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완전히 파야 되는 건데 그게 안되는거죠. 네. 이게 메타인지라는거고 사실 네, 명확하게 내가 모르는걸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익숙하니까 안다고 생각해버리니까 음, 음. 적용을 못하고 실행을 못하는거죠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어, 익숙한 말이야 뭐 자주 들었어 한데 그거를 내 생활에서 적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모르는거다 그렇죠 음. 네 맞아요 제가 정말 궁금한게 있었어요 네. 사실은.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포렐리이 음. 훨씬 더 역량이 음. 많이 강화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많이, 그만큼 많이 바쁘시고 네. 또 신간 나온 것도 워낙 또 많이 음. 또 사랑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음.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은뭐 삶의 태도, 아니, 마인드셋, 음, 음, 가치뭐 음, 음, 음. 이런 영역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나온 책에서도 썼지만 음, 음. 첫 번째는 돈보다는 신용과 평판이 중요하다. 음, 이게 이제 평판,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돈보다 경험이 중요하다. 음. 세 번째는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인데 음. 하나씩 이야기해 보면 신용과 평판. 어 결국에는 돈은 신용과 평판에서 온다. 음. 이게 그냥 제일 기본적인 골자예요. 음. 음. 어,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만약에 다시 파산을 하더라도 제가 대표님한테 음. 아 대표님 제가 좋은 이제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음. 돈이 없어요. 음. 천만 원만 빌려 주실래요? 하면은. 음. 아 빌려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 100%, 그렇죠? 107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보여온 신용이나 평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네. 제가 항상 뭐 예를 들면 대표님하고 뭐 약속을 했어요. 약속 어기고 음... 뭐 얘기하면은 그거막고 뭐 어디서 겉에서 보이는 음... 이런 이미지나 평판적인 모습이 안 좋았다 그러면 천만원은 커녕 십만원만 빌려달라고 해도 사실 거부감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돈이라는 건 평판 좋고 신용 좋은 사람한테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음... 여기서 한번더 가면 돈은 돈을 불릴 수 있는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의 돈은 돈을 불릴 수 있는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투자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네,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흘러들어가게 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영역이 사실 이제 평판과 신용이라는 것 같아요. 음. 돈과 신용, 돈과 평판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서 돈이 아니라 평판을 생각하는 의사 결정을 항상 내려서 그걸 쌓아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짧게 들어요. 보지 말고. 네. 그렇죠. 예를 네. 들면 뭐 어떤 식사 자리에 갔는데 뭐 계산대 앞에서 내가 쭈뼛거린다든지 이런 <웃음>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내 평판을 계속 낮추는 거거든요. 음, 음, 음. 그냥 차라리 거기서 식사 대접 그냥 시원하게 하고. 음, 음.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내 평판이 더 높아져서 나중에는 좋은 정보가 있을 때 나한테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상대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히려 상대들을 빚진 감정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훨씬 장기적으로 볼때 이득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과 평판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라게 있었고 어, 경험이 돈보다 중요하다 이거는 소비의 관점에서 음, 모든 소비를 할때 경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옷을 하나 사더라도